이게 그바닥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습관이야? <웃음> 네 고울 볼때니다 <웃음> <맨날. 웃음> 오늘 머리가 길잖아 근데 유아인머리 식으로 옆에 싹 자르고 뒤에 싹 치면서 앞머리가 앞머리 숱이 없고 좀 여기 갈라지고 많이 그러니까 좀 약간 가지런하게 좀 짧게 치긴 할 거야. 짧게 쳐야지. 네네. 도 쳐야 되고 다 쳐야 되는데 양쪽 사이드가 없는 걸 감안해서 머리를 한번 잘라보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옆머리 같은 경우 요즘 워낙 투블럭들이 많이 돼 있긴 돼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음. 자를 거야 머리를. 네. 근데 이제 일단 숱이 안쪽에도 숱이 없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 투블럭을 하지 않고도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최대한 위쪽의 머리를 90도로 쭉 들어가지고 여기 위를 옆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너무 이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두려워하면 벌써 끝난 거야 이미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 머리 자를 때 쫄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쳐요 이렇게 편하게 위에서 물론 충분히 연습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옆머리랑 뒷머리랑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먼저 일자로 쳐 주실 거예요. 부상의 어떤 굴곡 따라서 가시면 안 되고 약간 90도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일단 라인 라인 자체는 서는 거죠. 이렇게 쫙 하고 그래서 여기 라인도 좀 잘라주고. 그러니까 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좀 보시고 자르셔야 좀될것 같아요 요즘에 머리를 좀 짧게 치는 정도의 머리 스타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어, 숱이 없기 때문에 한 6mm? 3mm로 자르게 되면 너무 하얘질 것 같고요 그래서 6mm를 좀 탭을 껴 보세요 이번에는 저번 주는 탭을 안 꼈는데 이번 주는 탭을 껴서 이렇게 6mm로 머리를 잘라 주는 거예요 대신 이거를 푹 잡고서 꾹 밀지 마시고 살살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같이 이어서 잘라주세요. 귀 뒤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탭을 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90도로 들어서 일자로잘라주시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은 그랜나로 선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옆에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머리를 잘라주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초보명사분들은 한쪽에서 시간을 버리더라도 약간 어떻게 머리를 자를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오른쪽부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같은 구도로 계속 자르는 이유가 제 영상 어떤 걸 보더라도 비슷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게끔 똑같은 구도로 하니까 이점 알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위도 마찬가지 그대로 또 잘라주세요 일자예요 근데 머리가 약간 떠요 옆에가 그런 부분도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 이분이 머리가 뜨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전에 투블럭 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조금 자랐나 안 자랐나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마찬가지 자르고 6mm 탭을 또 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옆에를 살살, 이렇게 일자로 올려주세요. 이쪽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오늘 컨셉은 좀 짧고 깔끔하게 머리를 자르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댄디형이긴 한데, 약간 높은 댄디로, 이번엔, 높은 상고식으로 해서, 높은 댄디로 해서 머리를 잘라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숱이, 옆부분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끝자로잘 잘랐죠. 이 라인이 쭉 서죠. 이렇게 쭉 서죠. 자, 위에를 좀 높게 쳐주세요. 높게 이렇게. 워낙 중간 머리가 많이 떠가지고 이제 그런 머리를 잘라주실 땐 천천히 잘라주세요. 너무 팍팍 자르면 잘못되면 클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고 네이프 부분을 6mm 끼시고 또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세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를 이쪽을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쭉 올려서 잘라주시고 옆에 이런 딥라인 선이 살짝 나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뚜루루루 올라가면 스포츠형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 약간 그런 어떤 짱구 머리식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거예요 밑에가 바닥이 네이프 부분이 좀 약간 짧게 들어가면서 그 윗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그라데이션을 파주시면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편하게 위는 이렇게 들어서 자르세요. 그 라인을 잡아주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밑에도 잘라주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6mm 끼셔서 또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음, 그래서 위쪽 머리도 이렇게 약간 끝에 삐죽삐죽 나오지않게 살살 정리를 잘해주세요 왼쪽에 가르마가 이렇게 위쪽은 좀 타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가르마가 타져서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뜨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런거 개의치 마시고 이 부분도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이 부분하고 같이 잡았다면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 가셔서 뚝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시푹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같이 머리만 윗머리는 그대로 위에 얹힌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밑에 부분만 들어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들어주서 잘라주시면 라인이 서면서 깔끔하게 선이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쉽게 6mm로 살살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길이로 머리 잘리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탈,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정리를 이런 식으로 톡톡 하셔서 삐죽삐죽 삐져나온 거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 주시면 벌써 한한7 8분 10분 안에 머리가 양옆에 사이드가 다 전부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꾸 연구하시고 예, 네. 가발도 많이 잘라 보시고 초보분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랑 뒤에는 요런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다 자르고 나서도 한번 더볼거예요 저는 또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는 좀 어느정도 선에서 맞춰서 자르는 거고 저는 더다 자르고 나서도 손님이니까한번더 저는 보니까 예, 그 마무리 됐다 그래서 다 자른 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선 네 이렇게 잘라 주시면 지금 뭐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오는 머리가 되죠. 여기 선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지금 위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좀 자를 거예요. 물 한번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봤을 때이 라인으로 보시면 이 라인이 똑바로 섰는지 일자로 섰는지 안 섰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어옆 가이지를 해주는 거예요옆 가이지를 살살 해주셔가지고 일자로 둔 상태에서 옆 가이지를 살살 해주시면 은어 이런 가이지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쉽게 쉽게 자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에 삐져나오는 머리가 없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머리는 약간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줄 때는 가마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최대한 양쪽 머리에사이드에 짧은 머리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잡아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쏙 자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손님한테 이렇게 가르마 타서 보여주지 마시고 약간 앞쪽으로 손님을 이렇게 쏠리게 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잘라주시면 어 어쨌든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돼서 손님 입장에서는 아, 스타일이 좀 나오고 있구나 하지 느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앞머리도 마찬가지 양쪽 사이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 머리는 일단 앞으로 다 내려놓고 이쪽 머리 남아 있는 제일 많은 부분부터 가운데만 머리를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똑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앞머리를 기준으로 자른 상태에서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쪽 사이드가 비지 않고 어느 정도 다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윗머리를 계속 이렇게 놔두게 되면 우리 손님은 철렁거려서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땐다 같이 자르긴 하는데 양쪽 사이드 자를 때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를 살살만 끝에만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닥으로 나와서 날아다니는 이 머리는 없을 겁니다. 앞쪽으로 빼서 약간 한쪽을 숙! 잘라주시면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라인은 좀 점검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이 자체를 살짝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세요.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숱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맞춰서 잘라주는 게 맞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숱이 없으시면 이쪽에 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약간 V라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 요 여기 관자놀이랑 어느 정도 맞게끔 잘라주시면 지금 앞머리랑 얼추 약간 V라인 식으로 살짝 나오죠. 그리고 머리 이렇게 좀 삐죽삐죽한 거 잘라주시면 되고 그 위에 머리는 이제 많이 건들지 말고 적당하게 아까 위에 친 거랑 해서 같이 이렇게 이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앞머리는 아주 최상이죠. 앞머리 괜찮지?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니가 지금 많이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 네,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앞머리 최상인거지 이게 뭐지? 이게 혓바닥은 왜 그러고 있는거야? <웃음> 습관이야? 네 고을 <거울> 볼 때는요 <웃음> <웃음> 이렇게 어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앞머리는 음. 일자 안쓰러우면서 살짝 V라인식으로 나오면서 그냥 어떤 이런 카바성도 있고 그치 옆머이가 그래서 요렇게 만져주면 될것 같고 머리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잘라봤는데 요런식으로 네, 머리가 잘 잘랐고 어, 숱이 없어서 좀 약간 옆에 양쪽에 양쪽에 숱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다 올려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님도 원하고 그래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제가 이제 한번 만지는 거는 살짝 좀 빨리 감기로 해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siffe> <siffe> <siffe> <siffe>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왔네요. 아, 이쁘네. 깔끔합니다. 아, 아 좋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좀. 아무리 숱도 많아 보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블랙형이었습니다. 화이팅! 초보명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 꾹! <웃음>